여러분. <웃음> 아 시끄러! 아, 어어, 예, 예.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이제부터 온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3개로 돌아온 한편에 반가워 방금 아, 내폰 봤니? 기죽는거 아니니? 너 그런 오만한 태도 고쳐 <웃음> 27스테이지 당근부터 갑니다 제가 빨간색 토끼입니다 제가 빨간색 토끼고요 예, 노란색입니다 이걸아 <웃음> 이거 어떻게 살았지? 나도 폼 미쳤다니까? <웃음> 여러분 오케이. 근데 온라인 플레이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<웃음> 아 얼굴 굉장히 가까워서 아 부담스러운데 <웃음> 아 일단은 <웃음> 그 한마디 말도 <말고. 웃음> 아까 말하던 거 맞아 하면은 이게 온라인 플레이가 약간 랩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안하고 보세요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? <웃음> 형 칼싸움 하실래요? 칼싸움! 마검탈출매 마세요 칼오 안돼 잠만! <웃음> 안돼 내가 내꺼야 이만껏 <웃음> 내거야넌 죽었다 넌 죽었다 빼지는 순간 죽어. 이걸로 죽어버려 아. <웃음> 너 아주 위험한 뿐이야 너는 이제 <웃음> 여기서 후손을 <웃음> 이을 수 없는 <웃음> <웃음> <와우>. 와! <우와>. 와! <웃음> 아 아! 이 자식이? 잠깐만 여기 다시 이거 다시 뭐 가능성을 봤어. 맵에서 하면 대박이 엉덩이 엉덩이를 잡아. 엉덩이 잡고. 됐다. 와.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<웃음> 아니, 아니, 방향은 맞춰야지. 방향은 맞춰. 지금! 아! 아! 아. 우와. 아. 우와. 아 <웃음> 야, 방향을 음, 더... 내가 맞춰야 되나 봐. 방향을. 야진정 오케이. 오, 오, 저뭔일이야 뭐. 형. <웃음> 어, 어, 어, 나 정말 실망해 버렸고요. <웃음> 오케이. 어?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.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. 나가다나가다오스파이럴스파이럴스파이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스파이 <웃음> 아, <달콤했다. 웃음> 아. 아, 잘다아 아 아, 아, 아. 아, 잠깐만. 잠시만요. 아, 아. 길 막지 마세요. 조금 체증이 뭔는데 어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가시야, 가시야. 아! 하! <웃음> 그렇지. 밀어, 밀어, 밀어, 밀어. 아! 아! <웃음> 야, 이거 그 타.. 야, 야, 거기 거기 어어. 타면 안 되지. 거기 타면 안 되지. 너 죽잖아. 반사 신경. 저 반사 신경. 반사 신경. 오케이. 지금. 아야 내가 브레이크 딱 잡아줬어. 어때? 브레이크 딱 잡았어. 오케이. 자 그다음에 여기서. 헐. <목소리> 잡아줄게. 잡아. 잡아. 잡아. 잡아. 오케이. 딱 타고. 오케이. 내가 잡았어. 지금 잡았어. 오오 당근. 당근 어디? 뭐지? 당근 어디 있지? 형오 어, 어? 생각해보니까 저희 해변 맵갈수 있잖아. 우리 왜 이거 하고 있어? 아니 해변 맵갈수 있는데 왜? 아방창이야아 <웃음> <어허헤어>. 그 <웃음> 아. 아. 미안. 어야 이거 넓은 맵인데? 아까 말했던? <웃음> 아물 아. 아. <웃음> 아, 들어갔을 때 몸에 윤기 도는 거 킹받네. <웃음> <웃음> <봤네. 웃음> <웃음> 엉덩이를 잡을래? 한 번에 잠깐 조심스럽게 잡아볼게. 오케이. <웃음> 어 아, 그렇지 쳤어 쳤어 <웃음> 네, 진정하고 진정하고 진정하고, 어. 진정하고 이제 죽으러 가자 숨 쉬어야 돼, 이거. 어. 그냥 지나가 됐다 당근 오케이. 나이스 밑으로 가야겠지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노래 숨기가 노래 물기가 지금 <웃음> 아 그러네 그러네 아어 윤기가 흘러가지고 피부가 너무 윤기 나니까 일단 엉덩이를 잡아봐 오케이 잡았지 됐다 됐다 자 넘어가 어. 넘어가,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면서 어, 나나잡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내가 당근을 이용해서 요 가시 하나 그냥 편하게 넘어가 볼까? 취소할게요 어, 어 여기 여기도 여기도 오케이 흣! 어어! 어어어 오케이 <웃음> 오, 잠깐만 여기서 여기 떨어지면 안돼? 여기서 나를 한번 차볼래? 아 아니다 내가 그냥 신중하게 가볼게 아! 좋아 좋아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 깔끔하게 자 여러분 저희가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한번 가볼게요 나는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. 무리 안하고 네. 무리 안하고 여기서 오오오오, 미안 오, 오. 브레이크 어. 아.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왜 그래 아 이거 아, 아. 일단 당 일단 당근 나봐 일단 당근 놓고 나부터 살아 나부터 아오아오 아. 아, 어, 나부터 오, 살고 됐다. 나 이거 진짜 고수 보여줄까 점프하면서 당근 잡고 딱 넘어갈게 오 설마 <웃음> 아아오오 오, 오, 뭐야 어, 미친, 플레이 어어 h 달 막아 막아 막아 버텨 버텨 버텨 숨 oh, o 숨 버텨 슈아. 버텨 oh, 아 버텨 그래 그래 h oh, oh, o 아니야 죽지 마 죽지 h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어 구하러 <웃음> 왔구나 <웃음> 스피어드. <웃음> 스피어드. <웃음> 여러분 다섯판만에 깰게요 진짜 다섯판 <웃음> 안해 여러분 아니 그걸 그런 시도를 해서 1트을 날린다고? 자 침착하게 이파리 하나 떨어지입대지마입대지마입대지마 그만 떼어 그만 어나 됐어 나 됐어 나한테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어, 자, 내가 구하러 갈게 한패아 <웃음> <남아. 웃음> 다시 어한 편아 자자 내가 잡아줄게 다리를 네. 한번 아, 해도 돼요 뭐? <웃음> 해봐 아, 저거 좀 억가다 근데 어? 오 어? 아! 오케이 어, 왜그래 왜그래 아이 뭐야 자꾸 아까부터! <웃음> 어 나이스 나이스 설마 저거 그냥 아까처럼 그냥 굴러가면 되나? 야 어떡할래? 찰래 아니면 그냥 너가 해볼래 어떡할래? 네. 형 깨고 싶어요? 어그 주세요 어. 무조건 깹니다 이거 우와! 형, 당근을 당근. 그가 잡았어 봉인 해제 형 들어가면 깼다 진짜로? 나 들어가면 네, 깨? 필, 아까랑 뺄 똑같아 알았어. 어때 어 어때 어때 어때 어때 됐다 깼다 깼다 어때, 깼다 어때 웠나 어때, 어때, 어때, 어때, 어때, 어때, 어때, 드디어 깼나? 떨려 갑자기 아까 떨렸는데 <웃음> 오! 됐다! 아까랑 느낌 비슷해 아까랑 느낌 비슷해 와 미친! 어한 패나! 한 패나! 벅 미쳤다! 등을 딱 잡아 한 패나 오케이 딱 잡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굴러가지고 <웃음> 잡아 잡아. 저 <진짜 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원래 원래 원래 출발 그렇게 빨리 안 해. 괜찮아. 천천히 잡아도 돼. 한 편. 천천히 잡아야 된다고. <웃음> 서두르지 말라고. 도망 가잖아. 어.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, 잠깐 걸렸잖아. 걸렸잖아, <웃음> 한편라 아, <아니>, 꼈잖아. 꼈잖아. 나나나나 나. 아, 됐다. 됐다. 지금 지금. 다시. 다시. 아, 됐다. <웃음> 어. 오우. 오. 어, 됐다. 아. 오, 됐다. 됐다. 어무 무거 어, 어, 너무 무거. 워어나숨좀나숨좀 네. 어, 어, 어. 오케이. 여기서 봐. 아 아. <웃음> 아니 이거 근데 야 이렇게 길었나 옛날에? 우리 깰 때? 그러니까. 하나, 둘, 셋. 점프. 됐다. 저스트 두잇아 위에 스턴트. 저스트 어. 두잇 지금 이거지! 음. 그렇지! 오케이 이거 타고 쭉 바로 가!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킵고잉 킵고잉 킵고잉 킵고잉 저서두위 이제 2위. 버려 이제 버려 그렇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좀 쉬워 저까지만 이거 타고 그냥 꽁으로 주는 맵이네 그니까 러 잡아! 어 그렇지 <웃음> <웃음> 다시 우리 <웃음> 왜 이렇게 말안 듣냐 <웃음> 찍어 덩크 덩크. 아마가 우리 탈려 그래. 덩크 크 좋아 윌리 윌리 윌리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<웃음> 과다출혈로 죽어 과다출혈로 <웃음> 됐어 애이고야 우유? 애니고 지까지쫓아자 여기 같이 타자 어? 자 잡아!!! 자 아! 안돼 안돼 나 힘이 풀렸어 이 <웃음> 놈이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보트보다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? 나 너무 불안해. 나 너무 불안해. x x x x x x x x x x 부들거리는 <웃음> 중이야. 부드럽. 어저 꼈어 꼈어. 아직 희망 있어. 아, 나 잡아, 아, 나 잡아, 나 잡아, 자, 나 잡아, 잡아, 잡아, 잡아, 잡아, 잡아. 스파이. 크야이 좋아. 이거 너무 너무 어, 한 바퀴 돌려버리고. 어. 한바퀴 더 돌려버리고 어, 오케? 이오 어, 에너지 있어 에너지 있어 무릎 들어! 무릎 들어 무릎 들어 한바퀴 한더 버려 아 버려 여기서? 오케이 버리면서 아, 먹어 아, 먹어 아. 먹어 풀 먹어 풀 먹어 아카시아 향이 나요 아야 <웃음> 발차기 하면 안 된다 나 죽는다 어어아 <웃음> 어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더이상 이러다가 노딱받겠다 다음에 하자